200g 이거 한한 한 봉지 가지고 그한동 어, 어, 간주합니다. 어 차는 어, 뭔가요? 예 예, 너 20리터 정도 따 가지고 썼으면 네. 어, 잘녹습니다연매추비뭐한 사억, 사억, 예. 작년부터 인기 끌었고 이제 올해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게요 이제 아그로믹 요두 제품입니다. 어, 예. 그게 왜 인기가 봐요 어,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기비용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이제 송조 같은 경우는 이제 연작 피해가 거의 전국에서 제일 심한 곳이다 보니까 이제 연작장의 해소를 확실하게 좀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왜거주셨어요 아, 처음 2년 전에 이제. 이 농가에 왔을 때 모종 때부터 좀 힘이 좀 시드럼 병 비슷한 잘로병 비슷한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제 좀 농약을 가지고 이제 제가 처방을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PLS 때문에 이제 농약을 뭐 다른 거를 못 치다 보니까 그래도 좀 환경이 안 좋아지다가 이제 마침 이제 요 아그로믹이라는 제품을 알게 되어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이제 처리를 했는데 오탕이 생육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경북 성주에 한 참외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참외밭은 무려 30년 동안 이 참외 한 가지만 지은 농부가운영하고 있는 밭인데 무려 연매출이 4억입니다, 4억.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매출을 기록하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년 됐습니다. 한 30년. 예. 네. 엄청 오래 전에. 군대에제대하고 바로 계속 지었으니까. 예 예. 초세가 안정돼야 되거든요. 초세가 이제 잎 비율을 좀 써야 돼요. 썩고 잎이 좀 작으면서 잎수가 많고. 네. 그래 요래 요래 옴므나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므나져야 된다. 예. 예. 좀 이렇게. 예. 그리고 잎이 두꺼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병충해 강하고. 음. 예. 그렇고이또절간이좀 노르 보다시 피율을 좀 짧아야 돼, 짧아서. 저희가 예, 예. 예. 아, 예. 요거는 저간이 짧은가요? 예, 예. 입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짧잖아, 이게. 예. 아, 지금. 예. 저희로... 이게 나중에 이제 참외가 익으면 이게 앞에 그 이게 쭉 딸리더랍니다. 예. 아, 아. 예. 참외가 양물 빨아먹기 때문에. 집중은 네. 괜찮지, 이 정도면. 예. 약간 면목새를 좀 떼야 되는 소리 너무 새카매도 지속이 가거든요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예, 예, 이게 좀더 있으면 더 빛이 더날 겁니다. 몇동 하세요? 한 40동 정도 합니다. 40동? 예. 한, 한 동은 몇 평인가요? 200평. 2 0평 예. 40동? 예. 몇 매출이? 뭐한 4억? 사억 예. 음, 적카은 원래 그런대로 좀 괜찮아요. 아, 날씨도 춥고 이런데, 다른 애에 비해서 작년에는 너무 고온기라 가지고 또막 참여가 빨리 성장이 됐는데, 원래는 추워가지고 또안 커요. 덜 큰데, 우리 같은 게좀 괜찮아요. 예. 좀, 아, 뿌리가 예. 뿌리가 괜찮 예. 뿌리가 괜찮은 이유가 있나요? 뿌리? 아무래도 네. 미생물 많이 쓰는데, 아. 아그로미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 정식하고 나서 포기 간주를 한 동당 200g씩, 포기 간주를 이렇게 한 번씩 합니다. 예. 5일에서 10일 사이 간격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 달. 이제 주기로 계속 넣어 주지요 예. 몸이 건강하니까 병충해도 강하고 흰가루 특히 흰가루 좀 강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 아, 흰가루가 없다? 예, 안 온다? 예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흰가루는 아예 없거든 지금요 아, 흰가루. 예, 없다. 다른 농가에는 지금 흰가루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 아, 그래. 이게 미생물이에요? 아그로믹예 미생물 종류 아그로믹을 썸으로 인해서 뿌리가 튼튼하고 잔뿌리가 많이 내려서 몸이 건강하니까, 이제, 병충해 강하고, 또, 참에 절간이 짧게 나오면서, 꽃을 잘먹고 나와요. 잘먹고 나오고, 열매가 또 충실하고, 또, 어, 여름에, 또, 더위에 또, 강하고,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그, 아그로미. 네. 아, 이제, 어, 간주하려고요. 간주? 예, 예. 아. 이 200g 이거 한, 한 봉지 가지고, 그한 어, 동. 간주합니다. 어, 어 그게 살아요 예, 예, 저도 20L 이거 좀 빼가지고, 네. 어, 저이잘 녹습니다. 예. 큰 통에 빼가지고 하면은, 녹, 먹구기 힘드니까. 그게 아그로운인가요 예. 어. 근데 하나는 큰랑 작습니까? 네, 요큰 거는 이제 참에 이제 기비용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어. 참에 이제 가을에 정식 전에 이제 하우스 로타리 작업할 때 정식 전에 이제 기비 작업을 할때 이제 뿌리는 걸로 나오는 거고. 요 작은 거는 이제 포, 포기 간주 모종 때부터 이제 포기 간주를 함으로써 뿌리 활착을 확실하게 이제 하기 위함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식 후에 이제 뭐 보름에서 한달 간격으로 이제 간주를 한 동에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은 환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아그로를 누구한테 알려주셨어요? 누가 아, 농업농사 사장님이 근에서 네. 그래 시작하니 아, 농농사 사장님이 되게 젊으신 것 같은데? 네네 젊었습니다 오, 올해 선생님 연세가? 33입니다 33? 네, 야, 네. 그러면 뭐 여기 처음에 30년인데 네 제가 요만할 때부터 보고 같이 네. 한 논에서 보고 자랐습니다 이걸왜왜걸주셨어요아 처음 2년 전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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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뿌리, 잔뿌리 형성이 어마어마하게 잘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 포장 나갈 때도 이제 옮겨가니까 올해 같으면 이제 그 당시에는 모종을 솔직히 갈아엎고 새로 할 그것도 되었는데 그냥 그대로 갈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어서 이제 간주까지 계속 꾸준하게 하니까 생육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 효과를 이제 두 눈으로 같이 이제 보게 된 거죠 그 아그로비 어떤, 어떤 이류로그렇게잘 되나요? <웃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트리코데르마라는 이제 미생물 때문에 이제 좀 좋은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뿌리 쪽을 힘을 실어줌으로써 그것도 있지만 이제 그 트리코데르마라는 이제 미생물이 이제 뿌리를 내리므로써 그안 좋은 균들을 좀 좋은 균이 이제 좀 잡아주고 이제 그 좋은 균들이 또 같이 유익한 균들이랑 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참회에서 접해보니까 생육이 확실하게 이제 차이가 나게 보이더라고요. 그럼으로써 생육이 이제 병해가 병해 좀 적어요. 병이 이제 뭐 참에 뭐 균핵병 같은 경우도 올해 오고 이랬는데 확실히 그냥 방어가 확실히 됩니다. 여기는 어. 지금 흰가루가 안 오신다고 하는데 네, 예, 흰가루도 물론 생육이 워낙 뿌리가 확실히 바뀌다 보니까 생육이 워낙 좋다 보니까 흰가루가 아직 없어요. 예. 다른 데는 지금 온고 있는데 아직 없습니다. 이거. 주로 음. 찾는 영양제가 작년부터 인기 그렇고 이제 올해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게요 이제 아그로믹 요두 제품입니다. 어, 예. 그게 왜 인기가 많아요어요 같은 경우는 이제 기비용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이제 송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연작 피해가 거의 전국에서 제일 심한 곳이다 보니까 이제 연작장의 해소를 확실하게 좀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음. 예. 그리고 요 요거는 이제 간주용인데 간주로 했을지도 확실히 뭐 식물의 이제 뿌리나 이제 생육 환경에 이제 불량적인 이제 환경이 이제 많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줘가지고 이제 인기가 확실하게 좋더라고요. 네. 트리코데르마라는 미생물이 이제 번, 많이 번식을 하게 되면서 밭에 있는 이제 안 좋은 미생물들 이제 이 미생물이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 트리코데르마가 이제 다른 좋은 유익한 미생물들이랑 같이 번식을 함으로써 뿌리를 보다 더 튼튼하게 이제 미생은까지 확실하게 이제 뻗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맹초이 때문에 기습 한파 때문에 이제 송주 시장의 전체 바짝 이 이제 상황이 좋지 못해요. 뭐 불량적인 요건이 너무 많고 그런데 이제 농약을 쳤을 때 이제 화학적인 이제 처방이랑 이제 생물학적인 이 트리코데르마라는 이제 아그로믹 이제 처방이랑 같이 이제 혼용을 했을 시 아주 극대적인 효과가 나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요 이제 뿌리가 확실히 박히다 보니까 어 뿌리에서 이제 생육 생육 이 생육이 훨 훨씬 활발해져요. 훨씬 활발해지니까 이제 화학적인 이제 농약을 맞았을 때 이제 그 생육 이제 흐름이 좋으니까 뿌리에서 이제 체관을 통해서 잎까지 서로 자기들끼리 왔다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독이 약발이 그냥 약발이 잘 봤습니다. 예. Here we go.